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주성윤입니다. 자, 최근에 그렇게 지난해, 지난해 2022년 네. 워런 버피조차 70조 원이나 날렸다. <웃음> <네네네>. <웃음>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서 버 많이 나오잖아요. 어, 그런데 정작 워런 버피도 70조 원 날렸다 할때 그 진정한 의미, 네네. 그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워런 버핏도 저만큼 날렸으니까 어, 나는 괜찮네? 이런, <웃음> 이런 정도 위안을 삼는 것은 있어도 예, 예, 예. 어, 워런 버핏의 70조 손실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네, 네, 워런 네. 버핏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워렌버핏 소환이 뭐죠? 네. 워렌버핏은 이제 매년, 예. 어, 2월 중에, 예. 이제 그 전에 결산을 하고 나서 예. 주주들에게 예. 한해 동안, 어, 자산이 어떻게 변했고,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러한 것들 외에, 본인의 투자 철학이 어떤 음. 거고 이런 것들을 레터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예. 다 보냅니다. 예. 주주라고 하면 워런 버핏이 실질적으로 예, 예. 대주주로 있죠. 그, 어, 그렇죠. 이제 뭐냐면 버크셔 해서이라고 예, 하는 예. 이제 그 주식회사이죠. 주식회사 예. 그 주식회사의 투자자인 음. 주주들에게 보내는 음. 거죠. 예. 네. 자 워런 버핏의 주주수에서 읽는 투자지에 70조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따 네, 한번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웃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70조 원 투자 손실을 보면 자막에 있는 네네. 것에 보면 총 투자 자산이 409조 원인데 네네. 무려 20% 가까이 이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날리긴 했어요 많이 날렸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그런 정도의 하락세를 음. 보였으니까 그만큼 이제 손실을 봤는데 이 부분은 2022년 요약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쓴게 아니고 예. 주지서 안에 음. 2022년 요약이라는 챕터가 하나 예예.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70조 정도 투자 손실을 봤다. 음. 근데 여기서 투자 손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어 오렌버피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총 자산이 음. 70조 정도 줄어들었다. 평가 예예. 자산이, 투자 자산이. 그렇죠. 투자 예. 자산 규모가 70조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음. 2021년 대비 음. 70조 원 줄어들었다. 음. 어, 이렇게, 그,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질적, 실질적으로 그게 평가 손실이라는 거죠? 그렇지, 평가, 손실이죠. 그렇죠? 평가 손실이. 죠 평가 손실. 실은 손실 은 아니죠. 실은 손실, 우리가 막상 팔았을 때. 그렇죠, 실은 손실인데 예, 예, 예. 장부상 평가 손실이다. 장부상 평가 손실이죠. 이거는그러니 언제든 다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 그렇죠. 언제든지 회복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월앤버핏의 투자 지혜란에서 한번 음. 일, 일목요일에 정리를 좀 해보겠지만 워렌 버핏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어 이런 것은 분기별로 이제 그 발표가 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데 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예, 그총재산 음. 가치 변동이 심했다. 그렇지만 예. 신경쓸 일은 아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이게 2월 25일날 발송이 예. 됐거든요. 그래서 2월 24일 기준으로 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클래스 A가 클래스 음, B가 있어요. 예. 클래스 A가 원래 버클셀스의 이제 그어 어, 저기 조각. 주, 주식인데 무려. 2월 24일 기준으로 4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5천 정도 음, 한 주에 한 주에 한 주에.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A 클래스는 아무도 못 산다, 그렇죠. 그죠? 쉽게 이제, 못 산다. 그렇죠. 예. 그뭐 갑부 아니면 아, 옛날부터, 예, 가지고 예, 예.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게 제가 몇년 전에 어, 2억 원 정도 이제 지금 6억 음. 5천 얘기했잖아. 요몇년 전에 2억 원대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예. 그 사이 에또한세 배로 올랐습니다. 예. 예. <웃음> <맞습니다>. 예. <웃음> 예. 그러니까 70조 원의 평가 손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A 클라스 주가는 고공행진을 네.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워렌버핏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에, 투자와 관련돼서 의사결정은, 음. 본인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그저 그런 수준. 예. 자기가 뛰어는 예.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법이 그저 그랬다고. 예. 예. 그 <웃음> 자기는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페이지에 어떻게 얘기를 음. 하냐면은 이제 그 버크셔 해세를어 버크셔라고 하는데 버크셔를 예. 이제 인수한 게 1965년이에요. 예. 1965년 이후 현재까지 음. 누적된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연평균 수익률. 네, 총 수익률이란 누적 음. 연평균 수익률이 19.8%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거기다 덧붙여 하고 있냐면 S&P 500 기준으로 해서 S&P 500은 9.9%였다고 그 서안에 써 있어요. 음, 65년 이후에. 예예예. 예. 음. 연평균 S&P 500 수익률은 9.9%인데 예. 우리는 19.8이니까 두, 두 배죠. 두 배. 예. 두배의 음. 수익률을 우리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 그저 그랬다. 그저 그런 수준이다. 자,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시즌만 보면 그저 그르,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생산 손실이 20% 가까이 달하니까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음. 얘기냐면 단딴 어떤 것을 덧붙였냐면은 그렇지만 어, 58년 음. 동안 어, 5년에 한번 만족스러운 결정을 했다. 음. 5년에 한번 정도. 즉 어느 정도 얘기냐면 이제 58년이잖아요. 58년 예. 동안 12번 정도의 예.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했고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은몇 명의 승자만 있으면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종목을 워런 버핏도 사고 팔았겠죠. 그렇죠. 예. 58년 동안 한 종목만 가지고 있어주지는 예.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몇 명의 승자만 있으면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몇 명의 승자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음. 결국에 있어서 이제 워렌버핏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 본인은 그저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러한, 그저 그러한 의사결정의 내용은 뭐냐면은, 훌륭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가격은 비싸다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맘에 든 가격대까지 떨어졌을 때, 즉, 음, 예. 훌륭한 기업을 싸게 산 것보다 예. 어, 적당한 가격이 샀다. 훌륭한 음.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매수한 것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 음. 하는데, 원래 이제 워렌버핏의 처음 시작할 때 투자는 뭐였냐면은 어, 적당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것. 예. 이건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음. 가르침이거든요. 예.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음. 어 그때 1929년에 대공황 때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음. 어 유명한 투자자 겸 대학 교수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음. 손실을 보고 나서 그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굉장히 싼주식들이 예. 많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일, 일명, 이제, 그, 담배꽁초 죽기, 뭐, 이런, 음. 그,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담배꽁초도 잘만 줍으면 예. 면목은 빨수 있는 장초도 있다. 음, 대학 시절 생각나는 <웃음> 요 <하네요. 웃음> 예, 예, 면목은 빨수 있는 장초도 있다. 즉, 그 얘기나, 그 얘기 뭐냐면, 음. 장초. 음. 음. 적당한 기업. 예. 이제 장초면은, 완전한 거면은, 완전한 거는 아주 좋은 기업이겠죠. 음. 그런데 좀 빨다 남았지만 길게 빨고 남은 것. 음. 그런 게 이제 저, 기 적당한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데 네.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 그렇죠. 이런 네. 거를 싸게 사는 게 워렌 버핏의 애초에 전략이었는데 지금 현재 파트너인 찰리먼거를 만나면서 찰리먼거가 이제 그런 종목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음. 그 저기 좋은 기업을, 아니 적당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음. 적당한 기업에 그 가격가격에 살아 가격에 그렇죠. 아니 적당한 가격 싼싼 가격. 싼 가격까지 오지는 않을 음. 것이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 어~ 저기 적당한 가격에 살아는 찰리 몽고의 음. 조언에 따라서 그 위에 했는데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예. 벅셔의 포트폴리오인데 유리가 현재 애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애플을 가장, 가장 선호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다 자, e t f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38%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생각을 음. 해 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에 보면은 음. 10% 넘는 게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한 거라고. 예, 예. 굉장히 그 예, 예. 나쁘게 생각을 예. 하는데 38%를 가지고 있어요. 그려 40% 가까이.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11. 음. 11%가 예. 넘게 가지고 있고 예. 아, 좀 전에 뭐 얘기하겠지만 코카콜라나 예. 아, 아멕스, 아메리칸 음. 익스프레스 카드 회사죠. 다 음. 5% 정도씩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그래, 자막에 나오는 어 투자 종목을 보유한 것들 보면 네네. 사실 이게 숨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누구나 쉽게 알고 있는 그죠 그렇죠. 종목들이네.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했냐. 훌륭한 기업이죠. 우리가 알고 네, 기업. 있는 기업이 아니라 훌륭한 기업을 네. 적당한 가격에 산게 성공 요인이라는 음.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건딱하나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만 살 수만 있으면 투자에 음. 성공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5년에 한번 정도. 예. 근데 이제, 에, 저, 저부터도 그렇고, 5년에 한번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 너무 마음이 바빠가지고, 5년을 못 기다려요. <웃음>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문제인데, <웃음> 예. 아 그래서 이제 한번 저기,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음. 투자사한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뭐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사한에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코카콜라를, 코카콜라도 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워드버핏이 아, <웃음> 어, 아주 그렇죠. 좋아하는 종류. 그렇죠. 그리고 매일 코카콜라를 몇 병씩 마신다고 하잖아요. 음, 음. 그러면서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은 제가 코카콜라 마셔서 그러면서 <웃음> 코카콜라 굉장히 선제를 <웃음> 예. 어,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카콜라를 13억 달러를 이제 애초에 투자한 총 금액이 13억 예. 달러예요 예. 예. 한 발에 13억 달러 산건 아니에요. 몇 년에 음. 걸쳐 샀는데, 그게 완료한 게 뭐냐면 1994년이에요. 예, 13억 달러니까 원화로 1조 6천, 7천억 정도 되겠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음. 예. 13억 달러를 1994년에 완료를 했어몇 예. 년에 걸쳐서. 투자금액이 그렇다. 그래, 투자금액이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2022년,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29년 정도 된 거거든요. 예. 29년 동안에 이제 13억 달러가 이제 250억 달러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원화로 무려 30조 원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한 돈이 됐는데 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년 배당금을 받아요. 음. 매년 배당금을 받는데 94년도에 13억 달러를 투자를 자 음, 해서 배당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7,5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예. 그럼 7,500만 달러가 이렇게 수인 그 이제 그 배당률로 한 사람에는 음. 얼마냐면 은 5.7퍼센트예요. 예. 나쁘지 않은 배당률이죠. 음.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음. 코카콜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무려 얼마냐? 7억 4천만 달러를 받았어요. 예. 13억 달러 주고 샀잖아요. 예. 원금이 음. 13억 달러 기준으로 따진다면 7억 4천만 예. 달러 받았으면은 50%가 넘는, 넘는 배당금만 그렇지. 그렇죠 배당금이 거의 투자하는 금액의 반을 음. 배당금으로 받았어요. 예. 이제 워렌버핏이 얘기하는 투자 핵심은 이거예요. 음. 장기간 잘 보유를 해라. 음.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사서 보유를 오래 하면 은 음. 저절로 주가는 올라가고 음. 저절로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 음. 그리고 이제 아멕스는 95년도에 음. 에 완료를 했어요. 그 계속 사 모으다가 95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통, 총 투자 금액은 13억 달러 똑같아요. 음. 예. 코카클러랑 그런데 이제 아멕스도 아메, 어그 정도의 배당금과 뭐 이런 건데 현재는 음. 아멕스는 220억 달러 정도 돼 있어요. 예. 그 그게 음. 그런데 이게 처음 투자했을 때 자기들의 총 자산의 한 5% 정도로 음. 투자한 거래요. 예. 그런데 지금도 음. 어, 비슷하게 음. 5% 정도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커졌네요, 그죠? 커졌지만. 예. 얘네들의 시가총액 그 음. 코카콜라의 가치도 그만큼 똑같이 음.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5%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서안에 어떻게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음. 내가 만약에 코카콜라는 아멕스를 안 사고 13억 달러를 30년 만기 채권에 샀다고 해보자. 이거 음. 예. 그 서안에 나와 있는 고대로의 내용인데. 13억 달러를 30년 만기 채권에 샀다고 가정해보자. 음. 왜? 왜 30년 만기 채권이 나오냐면 은 아까 코카콜라를 보유한 게 지금 29년이고 음. 아멕스를 보유한 게 28년이니까 음. 이제 비교하는 게한 30년 만기 채권이 음. 되겠죠. 30년 만기 채권을 13억 달러 했으면 그때 당시에 비중은 5%도 될거아니야 아까도 처음에 아멕스나 코카콜라 5%였어서 5%였는데 얘네들이 현재 그 자산가치에서 보면 은 13억 달러 그대로니까 음. 고작 0.3%에 불과하다. 예. 음. 그러니까 14억 달러 그대로 가 채권은 그냥 가지고 있는 30년 만기에는 30년 후에 14억 달러를 그냥 상환 음. 받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14억 달러 그대로 장부에 음. 찍혀 있겠죠. 음. 예. 그러니까 0.3%에 불과하고. 음. 그 대신에 조금 전에 예. 그것을 코카콜라 그다음 에 예. 아멕스에 샀을 때는 총자산의 5%를 샀죠. 그대로 30년 만기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예 예. 0.3%니까 예. 무려 20배 가까이 그죠? 그렇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 그렇죠. 자그 얘기를 20배 더 나는 차이가 아 그렇죠. 대략 20배 음.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있죠. 그 이자를 네, 받는데 네, 네. 이자가 연 8천만 달러를 네. 받는데 아까 코코콜은 얼마 받았다고요? <웃음> 7억 그렇죠. 4천만 달러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스 그러니까, 하고 둘 합치면 네. 엄청난 배당을 받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얘는 이제 에 8천만 달러니까 8천만 달러도 어 저기 저기 이자율로 따지면 예. 6%가 넘어요. 예, 나쁜 예. 건 아닌데. 예. 이제 그만큼 주식 가치의 성장이 훨씬 빨랐다. 그렇죠. 훨씬,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음. 계속 워렌버핏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주사안에 의해서. 예, 예. 자,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음. 이제 버핏이, 지혜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게 예, 예. 70조 원을 날렸다 할때그 날렸던 것이 실은 손실이 아니라 그렇죠 평가 평가 손실이다 평가 손실이죠 굉장히 ]이죠. 중요한 예, 예. 포인트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워런 버핏의 투자 지혜로 연결하면 예, 예. 되겠습니다. 워런 버핏 얘기는 자기의 투자 지혜는 이것이다 예. 하면서 얘기하는 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한 이상 음. 저도 똑같고. 보통 우리 음. 일반인들은 그렇죠, 배당금이나 다, 신경을 다. 사실 안 쓰잖아요. 예. 그냥, 아, 내가 이, 이 좀, 좀 싸게 사서 비싸면 얼른 팔아야지. 그렇죠. 이게 어떨 때는 뭐, 10% 예. 20% 오르기도 하고 하니까, 예. 예. 배당은 눈에안 그, 그렇죠? 들어오는 거예안 들어오죠. 어, 저기, 얼른 팔아야지, 이렇게 예. 하는데, 그래서 오랜 법칙 이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득이 중요한 건 맞다. 음. 당연히 맞죠. 음. 아까도, 그, 저기, 코카콜라나 음. 아멕스가 어 13억 달러를 주고 음. 샀는데 250억 달러가 돼서 예. 그만큼 자본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본이득이 중요한 건 맞지만 나는 미실은 아직 내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은 음. 손익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아, 이게 비밀이다. 그니까? 예, 예. 그러니까 70조 날렸다 하는 그것의 예, 예. 비밀이 그렇죠. 바로 미실은 손익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손실은 신경 쓰지 그렇죠. 않는다. 이게 비밀입다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투자의 예, 세계에서는. 예. 그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 역당한 예, 예, 예. 예.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주식이 아니라 아니죠. 아, 아는 기업들 예, 예. 좋은 기업을 예. 적당한 가격.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적당한 가격에 사라. 음. 두 번째 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은 어. 수익률 19.8%는 5년에 한번 정도의 좋은 결정 음, 덕분이다. 음. 자기는 그저 그러한 의사 결정을 해왔지만 음. 5년에 한번 정도의 좋은 결정 덕분에 파생되는 것이 수익률 19.8%다. 직접 이야기해 면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안 좋은 시장이 오고 그렇죠. 그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장기 수익률을 결정한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두 개의 함이 있대요. 음. 이렇게 해서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쭉 음. 올라오면은 그냥 저기 거들떠도 안 보는 음. 거 하나의 함에다 집어넣고 음. 이거는 늘상 보면서 음. 연구에 대한 함에 하나 넣어놓는데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경제 사이클은 5년이 넘어 사이클은 음. 틀려지기 전그 업종이나 그 주식의 사이클은 그보다도 다르게 음. 움직일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 회사가 여러모로 괜찮고, 경제적 혜자도 있고, 투자할 만한데, 음. 아직은 음. 적당한 가격이 음. 아니야. 좋은 지식은넌 음.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 음. 근데, 에, 아직 적당한 가격이 안 왔어. 나는 음. 적당한 가격이 오면 너살 거야. 음. 근데 그것이 5년 한번 정도 왔다는 음. 뜻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70조 평가 손실, 네네. 실은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쩌면 나중에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회였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지금 이제 그래, 그 그래서 그래, 그, 그렇죠. 그래서 워렌버핏이 어 이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질문도 있고 막 그렇게 음. 서안에 보면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염려도 되고 음. 하는데 워렌버핏이 작년에도 2021년에도 음. 보면은 세브론이라고 하는 정유 회사 네. 같은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어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음. 봐왔던. 종목이 음. 적당한 가격이 왔다는 뜻이 되겠죠. 예, 예. 어 그리고 워렌버핏이 작년에 이제 평가 손실을 났는데 평가 손실을 낳는게 58년 동안 네 번인가뿐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 음. 58년대 네 번이면 굉장히 적은 거고 어, 뭐,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배당과 장기 투자 합작품 관련해서 우리는 투자를 했다. 음. 아까 이제 주식과 채권을 비교를 한게 음. 있었잖아요. 워렌버님 직접 쓴 내용이에요. 서 안에 예.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 음. 중요하다. 이게 뭐 단순한 단어 같지만 우리는 투자를 했다. 그체니까그 자체로 지이었년 재건하고 비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음. 그 얘기. 장기는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자를 해라. 년짜리는 재건할 수 있어. 그렇죠, 물론 물론 <웃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렌버핏도 뭐냐면은 음. 굉장히 많은 현금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현금을 그냥 이제 그 채권에서 음. 파킹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정도 이제 30년 동안 하는 것은 음. 이제 그 당연히 주식을 해야 되고 여기서 참고로 워렌베핏이 평균 한 종목당 현재 58년 동안 한 평균 보유 기간 이 종목당 17년이에요. 예. 평균. 평균 17년이에요. 음, 어마무시한 기간이네요. 어마무시한 기간. 우리가 <웃음> 우리 머릿속에 1년 만남도 장기 투자. 우리는 머릿속에 없는 그건데 그렇죠. 이제 그렇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58년에 투자한 것들은 몇몇몇 몇, 음. 몇 가지 숫자 이런 난이 음. 하나 있어. 거기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내, 내 나의 성공은. 지, 속적인 저축. 음. 지속적인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음. 지속적인. 파, 계속해서, 어, 가지고 서다 사모았다. 사모았다. 네. 그 다음에, 복리 수익의 힘. 음. 그 다음에, 큰 실수의 회피. 음. 실수를 예, 지난해에 예, 예. 마이너스 70조 평가 손실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실은 손실을 만들어 놨다면 나중에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을큰 그렇죠. 실수도 <웃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실수 회피 이 예. 얘기는 뭐냐면은 실수가를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예. 뜻이죠. 단지 큰 실수를 회피했던 음. 것이 자기가 좀 행운이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노력도 음. 있지만 꾸준히 성장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패팅을 한 거. 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자기가 공교롭게도 미국에 태어나 보니까 미국의 음. 예. 중산층에 백인으로 음. 자기가 태어났더래요. 음. 이제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까? 물어봤더니, 워렌베시에서 한 말이, 내가, 음. 어, 미국 중산층에 백인으로, 음. 미국에서, 미국에서 음. 중산층으로 백인으로. 음. 에, 무슨 얘기냐면은, 어, 거기다 또 하나는 남자로. 음, 그것이 행운이었다. 그것이 행운이었다는 아. 얘기를 해요. 음.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 그, 오렌버핏이 지금 92세인데, 음. 자기 나이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자기는 이러지 못해서 그는 음. 얘기를 해요, 음. 오렌버핏이 음. 자, 어쨌든, 어, 꾸준히 성장한 미국 경제에 대한 배팅. 음. 이런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는데, 다만 본인과 찰리먼 거는 회피하는 거, 안 하는 게딱 있대. 뭐냐면은, 단기적인 경제 및 음. 시장 예측은 무익한 것 이상으로, 음. 무익하다,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무익한 것 이상으로 나쁘다고 그렇게 음. 믿겨 있다. 저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경제 및 시장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 <웃음> 뭐, 저도, 저도 여기에서 <웃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예.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 요 그죠? 네네. 나의 여유 자금을 네네. 큰 돈도 아니고, 네네. 예, 어떤, 민원, 그 개인 투자자면 뭐 수억 정도 아주 큰 돈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수억 정도의 큰 돈이 크게 출연거린다고 하면, 네네.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의 고통에서, 마음의 불안에서 네네.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웃음> 예. 자, 오늘 원원보피 서안에서 읽는 투자 지혜라는 이야기를 조성년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까 결국 비밀은 70조원 손실 많은 유튜브에서도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핵심은 네네. 그것이 실은 손실이 아니고 네. 가만히 지고 있는 예, 예. 평가손실이다. 일뿐이다. 일뿐이다. 예, 예, 그것이 예. 가장 핵심이라고 예, 예, 네 거기에서 우리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네네. 그 정리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도 우리 조성년, 경일남님의 의견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고 <웃음> <웃음>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